안녕하세요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33-1번지 금은 다육농장 택배 가능한 다육농장 이 많은 다육이들이 쭉쭉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몸 뽐내기를 하고 있네요 따글따글 따글 뾰족뾰족 건강한 다육이들 보고 계십니다 다 함께 보시죠 긴 입적성 신상품 긴 입적성 보고 계십니다 대품아이들 자구가 따글따글 따글. 자구 이게 다 하나씩만 따져도 얼마예요 저희가 아파트나 베란다 실내에서 키우기는 금 종류들이 더 좋죠 후지금 미국이나 중국으로 수출되는 아이예요 원래 저희같은 개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다육이들이죠 라일락시나 모두 수출용 다육이들 보고 계십니다 특이한 다육이들 원하시면 요런 아이들 귀여운 다육이 라일락씨나 입양해보세요 주름이나 모공 1도 없는 파우더 퍼프 금 금다육이 여러분들이 가정집에서 키우시기 추천드려요 다육이는 하루에 5-6시간만 다육이가 햇빛을 볼수 있으면 키우기 괜찮은 조건입니다 인기상품이죠 페리도트 다육이들은 물을 어떤 식물들 키우는 것처럼 자주 많이 주시면 안돼요 머리 두 수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 영상 속 금액 나갑니다 마디바 이게 다몇 보트예요? 머리가 하나, 이두, 삼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같은 금액입니다 몸값 거한 대품 다육이들 부담스러우시면 SP, SP부터 시작해보세요 마찬가지로 SP도 똑같은 이름이라도 저마다 생김새가 다 달라요 뾰족뾰족 따글따글 따글. SP 라울 백금 보고 계십니다 금은 다육농장 택배 가능한 다육매장입니다 영상 속 다육이들 마음에 드시면 쏙쏙 메모하셨다가 전화로 주문해주세요 금은 다육농장 피렌체! 신상 다육이 피렌체 보고 계십니다 자구가 그냥 따글따글 따글. 트윈베리! 너무너무 귀엽죠? 트윈베리! 귀엽고 저렴한 물이 잘 들은 화재를 배경으로 트윈베리 보고 계십니다 반짝반짝! 트윈베리! 예쁘고 귀엽게 물들고 있죠? 다육이 건프로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왕언니 왕오빠분들 바쁜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다육이 농장을 방문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댁에서 건프로 영상 보시고 좋아요만 한번 딱 눌러주세요. 신기하고 귀한 수출용 다육이 모히칸모히칸 모히칸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작다고 널 무시하는 게 아니고 모이카나 다음 아이는 돈나돈나 마돈나입니다 <웃음> 카리스마 너무 넘치죠? 마돈나 즐겁게 다육이 하나로 수다떨고 다육이만 앞에 있으면 지루하지 않는 삶 다육이를 보고 있으면 우리 입가에 미소가 절절 자연스럽죠? 예쁘게 물들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보에나 따글따글 따글 건강해서 그대로 분갈이 하시면 인테리어 효과 빵빵 빠바바 사보에나 보고 계십니다. 사보에나 <웃음> 다육이 유튜버를 가는 길참 재미있으면서 누구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건프로 이쁘고 귀엽게 봐주시는 우리 왕언니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상 올리면 잊지 않고 방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게 여러분들 대하고 있는지 농장에 방문해서 건풀로 마주하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마치 진짜 진정한 찐팬? <웃음> 긴 입적성 보고 계십니다. 긴 입적성 여러 종류 아이들 들어왔는데요. 이 아이들 역시나 자구가 따글따글 따글 빠바박 <웃음> 분갈이 하실 때 이렇게 자구만 잘라서 또 귀엽게 키우는 재미도 되게 쏠쏠할 것 같아요 긴립적성 보고 계십니다 이 아이들은 또 대품 긴립적성이죠 여기도 무수히 많은 자구들이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피아노 어디까지 배워보셨나요? 건프로 체르니 30번까지 쳤거든요 체르니! 다육이 이름이 글쎄 얼마나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럭셔리한지 체르니! 몸값 거한 체르니에게 절대 뒤지지 않는 에보니 뒤에 배경이 무수히 다 에보니와 마리아 종류예요 여러분 금은 다육농장 저렴한 에보니와 마리아 기타 또 금종류 다육이들 많이 많이 금은 다육 이름에 걸맞는 금 나와라 뚝딱 <웃음> 에보니 보고 계십니다 택배 가능한 금은 다육농장 과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긴잎적성, 농장에서 바로 들어온 긴잎적성. 예뻐요. 정말 너무너무 탐나는 긴잎적성 보시고요.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실 때 손목 돌리기, 발목 돌리기 함께 하시면서 우리 스트레칭도 뿜뿜 하시면서 불카누스 보실게요. 불카누스 어때요? 수출 다육이 영상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국민 다육이를 떠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특이하고 고품격 다육이들 건강하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어요 항상 검프로 다육이 영상 관심 감사합니다 화분 크기 보이시죠 작은아이 아닙니다 불카누스 입장 끝이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고요 통통한 불카누스 보시면서 살아보니 에보니 종류 중에 하나인가요 살아보니 <웃음> 카리스마 뿜뿜 희멍처럼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살아보니이 많은 아이들 제 각각 개성을 뽐내고 있네요. 살아보니 예, 저는 살아보니라고 하옵니다. <웃음> 정월 금 직접 농장에 방문하셔서 다육이를 구입하는 조건이 정말 좋긴 한데요. 편안하게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영상 보시면서 택배 주문 가능한 다육이 매장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은 다육농장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이렇게 창종류나 건강한 에보니 다육이들 보여드리고 있어요. 영상 속 아이 보시다가 택배 받아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크기에 뜨아하실 거예요. 카리스마도 물론 좋지만요. 예쁘게 물잘 들은 에보니. 택배 가능한 금은다육농장 010-6387-1905. 010-6387-1905. 전화로, 문자로 주문해주세요. 긴입적성 대품 보시면서 콜로라빈, 콜로라빈. 다육이 검프로 영상 보실 때 메모 꼭 하시면서 보셔야죠? 보다 보면 이 아이한테 반하고 저 아이한테 또 홀딱 반해가지고 잊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깜박깜박 하시니까 우리 모두 메모하는 습관. 메모하면서 다육이 과소비 방지. 아시겠죠? 젤리 피치. 또 항상 인기가 많잖아요. 우리 왕언니 왕오빠분들. 다육이 한 키움 하신다. 나 다육이 좀 키운다. 나 키핑장에서 껌좀 씹었다. 하시는 분들 아시죠 톰슨 어떤 아이인지 아주아주 아주 고급스러운 다육이죠 톰슨 우리 초보맘들이나 이 다육이 공감 이렇게 인테리어 효과 협소한 분들은 영상으로 검프로 다육이 영상 금은다육농장 여러분들께 희귀한 다육이들 보여드리고 있어요 택배 가능한 금은다육농장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톰슨. 한몸가 파는 톰슨 이렇게 영상으로 구경하고요 저도 또 그래요 일일이 다 우리가 사면 끝도 없잖아요 마음에 드는 아이들만 쭉쭉 뽑아가지고 구경하고 힐링하고 그렇게 즐겁게 다육생활하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죠 영상 보면서요 톰슨 매력있죠 건프로란 여자 어떤 여자? <웃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다육이 농장에 매일 방문해 드립니다. 뾰죽뾰죽 건강한 입장이 아주 날카롭고 예민하게 생긴 일렉트라죠? 일렉트라! 밤이 두려우시다고요? 아침이 빨리 날이 밝아서 다육이 보고 싶으시다고요? 블루 드래곤 한번 보고 가실게요. 다육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사랑, 애정, 관심 듬뿍듬뿍 받고 잘 자라고 있죠? 우리 건강한 다육이들 키우면서 즐겁게 쌀쌀한 이 가을 맞이하기로 해요 따뜻하게 모두 한 손에 차 한잔 드시면서 <웃음> 이어서 갑니다 에보니 항상 여러분들과 다육이로 소통하는 채널입니다 건프로 다육이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힐링 하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잊지 않고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푹 주무시고 꿀잠 주무신다고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이쯤에서 구독, 엄지척,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한 번만 눌러주셔야지 두번 눌러주시면 없어집니다 한 번이요? 모두 한몸 군색 때요 거대하죠? 홍영, 멀로, 벤바디스, 보초금 핑크루비, 줄리엣, 멕시코 미니마, 오렌지 멀로, 알바 뷰티 영상 속 모든 아이들 한몸 군생입니다. 처음 보셨다고요? 파소도블. 건프로도 사진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다욕이 직접 눈앞에 뜨악 접하니까 너무너무 근사하네요. 입장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메말라 보이시잖아요. 수분을 듬뿍 머금고 있는 파소도블 입장이 튼튼하고 따글따글 따글 건강하게 물들고 있는 파소도블 입장선에 붉게붉게 뽀얗게 잉크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린 느낌 파소도블 입장이 얼마나 두툼하고 건강한지 실제 받아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파소도블 택배 주문 가능합니다 홍삼 여러가지 젤리 당보충하면서 여러분들 영상 촬영하고 있어요 다육이 보고 계십니다. 에보니 받아보시면 깜짝 놀랄 크기 건프로가 눈썹을 휘날리며 경기도 과천 금은다육농장에 방문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나봉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육이 좋아하는 저희들끼리 다육이 좋아하는 언니, 오빠, 동생 이모, 삼촌 모두 대동단결되는 건프로 다육이 영상 즐겁게 보셨죠? 다른 영상들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